Okay, this is Korean song. Does not love if it's too much. Thank you. 그대 <웃음> 보내고. <웃음> 사흘세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왔을 잔 앞에 앉으면 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.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우지 말기 그립던 맘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아 <sus>